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무바라 자폐 언제쯤 말을 할수 있을까? 연재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어, 어, 오늘 주제는 그 무바라 자폐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두 두 가지 과제. 부제를 왜 이렇게 다 했네요. 무바라 자폐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두 가지 과제는 이 강의를 갖다 하는 이유는 이제 무발화 자폐 그러면 등식적으로 언어 치료, 무발화 자폐 언어 치료, 무발화 자폐 언어 치료. 이게 이제 등식화 되어 있는데 이, 이게 생각들을 좀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쭉 얘기를 했지만 이 무발화 자폐 아이들 중에 이제 치료가 잘 되는 애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자신의 아이가 뭐잘 되려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분류해서 보시면 결국 말을 하게 될것이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애가 말하기가 무발화 잡혀가 상당히 난치증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이 같은 경우는 아, 일반 통상적인 접근법의 언어 치료를 해갖고는 그 무발화 잡혀를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가 아니면 힘들어요. 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걸 언어를 갖다 무슨 아이를 갖다가 기계적인 발성 기간은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리를 내게 만들고 만들거야말 거야. 소리를 내게 만들 거야 말 거야. 막 이런 식의 사고 방식 갖고 접근하는 게 맞는데, 어,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무발화 자폐에는 소리를 내게 하는 언어 자극이 가장 중요하다는 발상. 이 발상 자체를 버리셔야지 치료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발상이 가장 극대화되고 강화된 게 강제 발화라는 용어가 이제 통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 강제발하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동학대에 가까워요 아동학대에 가깝다고요 음. 예? 이거는 이걸 어떤 찌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좋은 접근법이 아니에요 발산법 자체도 애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 스피커 취급을 갖다 해버리는 거라고요 예? 언어라는 게 그렇게 기능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언어치를 갖다 늘려라 일주일에 두번 하고 안되니까 그러니까 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늘리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꼭 여러 번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모방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언어가 형성돼 나가는 과정은 이 행동 모방의 연장에서 언어 모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모방의 모방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이그 언어 치료하는 건 이거 시간 낭비 가까워요 그 그래서 이무발아 잡혀 아동에게 그 에? 언어 발달을 갖다 발화를 갖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갖다 정확하게 해내야 됩니다 발을 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건 이거예요 발화라는 거는 사회성 발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이 안된 상태라면 이거는 에? 그 언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부모님들이 사회성 얘기를 할때 되면 애가 말을 못해서 사회성이 발달이 안 된다. 에? 말을 못해서 친구들하고 놀지 못한다. 친구들하고 사귈려는데 친구들은 말을 하는데 얘는 말을 못하니까 친구들하고 못 사귄다. 말만 하면 문제가 풀릴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언어를 못해서 사회성이 미발달되는 걸로 언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꾸로예요. 애가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면요 말을 못해도 가서 놀아요. 에? 몸짓, 제스처를 갖고 하고 자기 욕구를 갖다 표현하면서 놉니다. 에? 이 바라라는 건 거꾸로예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 마음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욕구도 없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욕구가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도 없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표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라는 거는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치예요 응? 강제 발화를 해갖고 뭐가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가 안 돼서 사회성의 발달이 안 되는 건 착각입니다. 자, 이 발화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과 상호작용의 욕구를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사회성 발달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발화 자폐아이가, 응? 어, 언어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하면 사람하고의 상호작용하는 욕구를 왕성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우선은. 사람과 놀이 자체를 즐기도록 변화시켜야 되고요. 저절로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졸고 놀자고 졸라야 돼요. 그리고 매달리게 해야 됩니다. 저절로 사람이 쳐다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왕성해졌을 때이 욕구가 바로 언어 사용 욕구로 이어집니다. 나저 사람하고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놀고 싶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따라 하고 싶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욕구를 왕성하게 만들면 려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는 건좀 다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 모방 능력을 왕성하게 해야 됩니다. 에? 이게 여기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은 음성을 모방하는 과정이에요. 어,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네. 자, 나도 그걸 흉내내고 싶어. 모방이에요, 모방, 모방, 음성 모방. 근데 음성 모방은 사람의 입술을 갖다 보고요,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그걸 따라하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동 모방이 확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동 모방이 즉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따라해봐, 따라해봤을 때 겨우 따라해보는 이 정도 갖고 되지 않아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즉각적인 모방을 하고 능동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저절로 혼자서 따라야 돼요. 어, 엄마, 그렇게 하시 있으면 지가 따라하고 싶으면 그걸 거울 보고라도 따라해요. 응? 애들이. 이렇게 행동 모방이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안정적인 언어 발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두 가지가 이루어진 속에서 이루어진 아이라면 언어적 자극을 주면 아이는 언어를 갖다 모방하면서 언어 치료에 반응을 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두 가지가 없는 애들한테는 이두 가지를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무발화 잡혀내면 언어 이두 가지가 부족하다면 두 가지를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만약에 1, 2번 이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언어를 치료를 했는데 언어가 이루어지는 발화가 이루어진 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굉장히 경증 자폐경증이에요 그리고 인지발달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 아스퍼거증후군에 가까운 아이들입니다 인지발달이 굉장히 좋아서 아이가 사람에 관심이 없는데 음성적으로 정보를 어, 네, 처리해서요 처리해서 기계적인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애가 기계적인 언어 자극 때문에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도 사회성 발달은 경험, 결함이 있는 거죠 즉 말은 느는데 사회성은 안 느는 기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이첫 번째 두 번째가 부족한 상태에서 언어치료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큰 효과를 못내고요 효과가 나타나는 일부 아이들은 1,2번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되냐 기계적인 언어 모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언어 발달 능력은 별로 없는 채 발달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이가 어 저거죠? 아, 그러니까 저 언어 사회성 발달은 이루어지지 않지 언어 흉내만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발아자폐 극복을 위해서 이제 가능성을 보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사회성 발달과 함께 행동 무방 능력을 늘리는 이 치료가 근원적인 치료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